다 와서 진행계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 지포리에 있는 철원 한탄강 지질공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2020년 7월 세계 문화유산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쭉 따라서 직탕 폭포까지 이어지는 12km 정도의 구간입니다. 더르니 마을에서 순단계곡까지 주상진리길과 순단계곡에서 태봉교까지 물빛길을 두개의 코스로 나누어서 아름다운 트레킹코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그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차들이 많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차 한대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매표소에도 진입이 불가. 이곳 한탄강 지질공원은 주상절리길과 물빛길 트레킹 코스를 2021년 11월 19일 날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은 무료로 입장하였고 이후에는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입장하는 데는 두 개의 코스 각각이 만 원인데 지역 상품권을 오천 원을 다시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결국은 입장료는 5천원 이 되겠습니다 매표소는 두곳이 있습니다 더러니 매표소와 순단계곡 매표소가 있습니다 순단계곡 매표소에는 제1코스와 제2코스 두곳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을때는 주상절리 카페에 이용하시고 주차를 하시고 주상절리를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상절리길과 물윗길 두곳을 다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윗길을 이용하는 네, 방법입니다 매표소에 들려서 이렇게 면접을 여쭤봅니다 면접을 그리고 물윗길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코스는 거의 8 k 로정도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물위를 올라갑니다. 개울이라 꽁꽁 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윗길을 쭉 따라서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고석정과 태변교 직탕폭포까지 쭉 이어집니다. 8km 구간에 태봉교에서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네, 카드 주상절리길 네, 1코스를 네,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표를 하고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한탄강 래프팅이 저 저쪽에 있고요. 저 저쪽에 저기에 카페가 있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고석정이 나옵니다. 잠시 한번 어 내려가 볼게요. 매표소는 저 앞에 저 앞에 하나 있고 저 뒤쪽에 하나 있고 두 군데가 매표소 각자 따로따로 만원시 이쪽 길은 3월달 까지만 하고 이쪽 주상절리는 1년 연중으로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위쪽으로 제가 한번 올라와 봤어요 여름열은 한탄강 여름에는 여기 레프팅 장소인데 이렇게 얼음이 깡깡 얼었습니다이 잔도 길로 쭉 올라가면 고속정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다리가 출렁출렁해. 고속공통증이 있는 사람은 이제 건너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아, 전부 철망으로 되어있고 미티콘이 다보여 여기는 돌개구멍교라고 돼 돌개구멍교. 눈이 왔었네요 자 한탄강이 얼었습니다 이 잔도길은 끝없이 이어지고 지금 이 길이 전체적으로 2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끝 지점에서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중간에 가다 돌아오겠습니다 저 저기까지만 갔다가요 강물이 다 얼었어. 강물이 다 얼었어. 이 잔도 길과 밑에 강까지 그립니다. 음, 아, 무시무시하네요. 어? 살짝 저쪽으로 가볼까요? 아, 한... 한2 30m 정도 될듯 해요 아래가 이쪽은 이상하게 얼음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상절리 멋있죠 이게 강에서 올라가면서 한계단 두계단 세계단 네계단쭉 올라가는 수 있고 각각의 이게 바로 주상절리 여기는 한탄강 순당 계곡 주상절리 잔도길입니다 이러한 길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는 유리 잔도가 있는 곳입니다 저 보시면은 가운데 유리 잔도가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유리잔부 여기가 유리시하게기가 유리산부. 여기가 유리산부. 굉장합니다 한탄강 주상절리2부와3부에서 다시 리겠부니다 끝까지 시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